가는 가열이고 냉은 냉각이에요. 여기 예시에서는 고체랑 액체 예시는 소금물이 자주 나옵니다. 소금물이랑 물이랑 비교를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를 온도를 하고 가열 시간이에요 그러면 물은 원래 100도에서 끓는 거는 뭐자 이제 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소금물은 그래도 물인데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게 원래 끓으면 은 일정하게 온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소금물이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소금을 다열을 하면서 농도가 높아지잖아요. 우리 증거라니까 농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소금물은 어 다열을 해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물은 계속 어 끓으면서 일정하게 온도 유지됩니다. 생각도 어 비슷한 느낌인데 우리도 0도에서 어는 것도 이제 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거요 소금물은 또 0도에서 안 얼어요. 이 가열과 비슷한 이유로 이 소금물은 농도가어 아, 낮은 온도에서 떠는데, 또한 얘도 온도 유지가 안 되는데, 얘가 하는데 온도가 농도 올라가서 농도가 진해져서 온도가 떠는데요. 이게 왜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. 이유는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이 물이 물 분자가 증발을 할때 증발을 방해를 소금물이 백도 물이니까 백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이 소금이 물을 끓는 걸 방해하니까 1기가도 조금 넘겨서 강력하게, 방역한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고, 이일정하 유지되는데, 근데 농도도 높아져서 온도가 높아져요. 이 소금도 어, 방해를 하는데, 얘가 힘이 묽은 데로더 세지니까 얘가 더 세진대요. 이런 구간이 두 번이 나타나는데, 이 액체, 액체 혼합물은 이, 지금 영상이두 개를 섞었잖아요이 액체 시원한 그래프, 그래프, 그레, 가이션 그래프에는, 냉각도 똑같겠지만, 어, 이 혼합한 액체에서만큼 수평 구간이 약요 여기 두 개가 있어서, 처음에는 알찬을 끓고, 그 다음에는 물이 끓는 거라 그, 섞인 액체에서만큼, 가열 다열, 하고, 이 액체, 액체의 물은 여기에서 끓는 점이 낮은 게, 물이랑 알찬을 끓는 에탄올이잖아요. 이 에탄올이 끓는 점이 제대 중심 낮은데, 이혼합물은 에탄올이랑 조금 높은 데로 끓